히트! 오우, 담을 수 있잖아, 이거! 이야, 충분하죠? 이야!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뭐 어떻게 해? 와, 뭔가 맺혀있던 게확다 풀려버리네, 그냥. 강릉 은성호 타러 왔는데, 구르마도 있어요. 자체 제작을 하셨나 봅니다. 이야, 아, 좋다! 자, 3월 28일이고 동해 피문호 강릉 은송호에왔습니다 강릉은 물때는 크게 상관이 없죠. 날씨, 너울 이런 거에 좀 조항이 영향을 받는데 날씨는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냉수대에 들어왔다가 좀 힘들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포인트까지 몇 분이나 나가시죠? 5분. 와, 서지죠. 장난 아니네. 와. 봉돌에 걸리나? 단체가 있어야 돼. 으짤 수 없어. 잡으셨나? 이렇게 생겼어요. 좀 화려하게 생겼죠? 마탈도사, 동해는 통발도 사람도 들어갈 크기더라고요 하나 건졌다가 팔 떨어질 뻔했네요 요즘 동해 밑걸림이 어휴 벌써 한 대여섯 개 뛰긴 것 같아 왔어 한 마리 선장님! 오! 뭐지? 어 이거 킵할 수 있겠는데 어? 여기 예, 사장님도 오셨어 아니에요? 오나요? 야씨 <웃음> <야! 웃음> 여러분 킵사 이잔말이 즈 걸렸습니다 와. 오늘 꽁손 아니야? 이요 대박 <웃음> 오씨 야야야 이 자식이 어? 전갱이도 먹는구나 강릉 은성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선생님 이거 대충 몇 킬로 될것 같아요? 2킬로는 안될려나 1.5kg? 제 잽감량이 딱 그거네. 한 마리 건졌어? <웃음> 이야, 1.5kg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우, 지했어 이야, 달봉이가또 이런 날이 오네. 완전 대구 치어 있잖아요. 그거 먹었어, 짜시 지캐 다리 하나 걸려서 다리 하나. 아, 역시 채비는 화려해야 되는구나. 단차가 있어야 되고. 어, 와, 애누리 없네. 봉돌도 많이 갖고 일 잘했네. 아, 레이저 계열 다니까 좋네. 그러니까 뭐, 채비 금방금방 하죠, 이제? 천사 누나, 강릉이면 20kg, 아이, 누아2 k g 만족하지, 제 주제. 저는 저거 완전 크라 크라켓이네요, 제입장에서 브룩스 분위기를 보니 개샥, 차, 자식. 내가, 에, 어, 참. 브룩스가 얼마 전에, <웃음> 며칠 전에 갔다 왔죠? 오. 근데, 세마리 킵하고 두마리방생하고 짜식 제가 저기였어요 어? 뭘까? 뭔가 뜯어냈는데? 문어 같진 않은데? 그래도 묵직은 하죠? 어우 야 손맛은 좋았어 와 대박 <웃음> 여수 가서 완전 애가 완전 죽어 있었거든 그러더니, 지원자 강릉을 가더니, 물론 은성은는 아니지만, 은성 왔으면, 한 일곱 마리 잡았죠. 와, 수초가 한, 한, 1kg짜리가 걸 올라왔어. 멋진 수초. 손맛이 꼭 문어 같았어요. 히트! 일선님 이야, 웃었어. 영서해 줄게요. 1.5kg짜리 잡았으니, 뭐. 설마.. 아니야 이거.. 느낌이 어째 쎄한데? 보셨죠? 어우 이제 채비도 잘사네 바늘 하나 펴진 게 있겠지만은.. 크, 역시.. 이건 한 마리 더 잡힐 징조인데? 어미.. 이, 이거 이이 높이 올라간 게 바위야 이거 이거 슬슬 내려가죠? 잡네.. 내가, 형이 어제 8시. 어? 전자. 이야, 감사드립니다. 음, 힘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선장님, 오늘 성적 좋으신데. 어? 하나 하나 이야. <웃음> 고맙습니다. 사랑입니다. <웃음> 여기서 내려가면, 우와, 어마어마해. <웃음> 야 씨. 와. 으흐. 아, 어? 또 살았어. 야, 살아온 이유가 뭐야? <웃음> 와, 끈질기. 아 여기서 한 마리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거야. 그냥 잘하는 거 합시다. 쭉. 히트. 자 히트죠? 야 선생님 저 오늘 벌써 두 번째 손맛이요. 처음네. <웃음> <참네>. 대박이네요. 그러니까요. 어 <웃음> 꽝이, 담을 수 있잖아요 이거. <웃음> 야 <이야>, 충분하죠? <웃음> <오, 딱 맛있어. 웃음> <웃음> 야. 야, 두 마리면 애들이랑 진짜 퍼지게 먹을 수 있는데 어디가니 어디가 자시가 어디가니 어디가 이제 와봐라 시청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려야지 자자자자자자자 아까보다 조금 작든가 비슷하든가 어, 조금 작겠다 조금 자자자자자 두 마리째 확실히 킵할 수 있는 사이즈예요피문어가 이렇게 재밌는 낚시였네 여러분 강릉 은성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왠지 또... 기대가 되네요 어. 한 마리 더 왔죠? 작은가? 선생님! 아 이거 방생 같은데? 이거? 아제 봐야 될것 같다 오! 이거 오! 아니 아니요 아이 큰일났네 이거, 큰일 이거. 아씨 하아, 여러분, 한수더 했어요. 이게 방생 아닙니다, 이거. 자, 자, 자, 이 와, 이 녀석아. 한번 보여드리고 담아가야지, 마 자식. 이리 와, 이리 와. 그래, 그래, 그래. 자, 여러분, 이, 이게 피문어예요. 킵사이즈입니다, 킵사이즈. 자, 자, 자, 자. 자. 아, 야. 크으, 큰일 났네, 이거. 시마리잖아, 시마리. 오, 어, 이거. 방구 끼다가 큰똥 싼다고 하던데. 시마리에요, 킵사이즈. 룩스야 너 뭐했냐? 형은 잡는 족족 그 킵사이지만 잡는데 너 뭐했어? 아 뭐야 눈만 달라비나이다비나이다아케네시 형은? 형님? 아의물이세 분을 보내고 왔더니 손이 좀 가벼, 가벼워지는 것 같아 리경스 안산에서 여수까지 90으로 달리세요 어 응. 원래 4시간 정도? 그렇게 걸리는데 90km 가면 30분 더 걸리더라 그 30분 뭐? 왜이러냐? 야 이거 킵이다 히트! 선장님! 야 이거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 아닌가? 아니다 이면 면방생은 되는데 제일 큰것 같지는 않아 가 보이면 고기한 번만 돌려주세요 보여 보여! 어허? 면방인데 면방이죠? 어, 어, 네. 오! 이런 데어 쏘! 선장님 저 오늘 니네 말이에요 자자자자 야야야 일로와 자자 제 큰손 가늠해 보이시죠? 자자자 어? <웃음> 저도 안 믿겨 미쳤어 아 <웃음> 하... 농담이었지만 동생을 짓밟아야 되네 아, 브룩스야 미안하다 다섯 마리 잡으면 적어도 네 마리는 킵을 했어야 돼, 되는 거야 그의다 버린 거 같구만 형하고 비교하니까 네가그 지경 된 거야 형 말하면 겸손하니까 한마리가 알아서 이건 진짜 으어 걸린거다 브룩스 키로스는 제가 더야 아, 형님, 누님, 아우님들이 너 쪼잔하게 봐이 녀석아 너도 그냥 형이 속이 상한다 아, 굳이 그렇게 해갖고 세마리밖에 그 킵사이즈 못한 녀석이 굳이 형을 그렇게 어, 니, 니가 이겼다고 하렴 응? 막시 크라켄는 없네요 아니야 이게 더 맛있는거지 어후. 오 살았어 차, 살았어요 살았어 어후. 와 그러나저러나 오늘 강릉 은성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차, 다시 없을 날이네요아2 k g 오버 한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이 서있으면 앉고싶고 앉아있으면 눕고싶고 그런거네 어야 이거 큰일났네 이건 킵사이즈는 아닌것같아 룩스야 형이 하나 앞서가네 작긴하지만 이건 방생이야 오씨 이거 제보 달라고 해야되겠잖아 선장님 빠듯하겠소 예, 예. 그래서 확실하게 꺼내는 거니까. 와. 와. 제가, 제가 뺄게요. 오800 되겠는데? 고보요 780. 천. 자, 자, 자. 올킵 사이즈, 올킵 사이즈. 제일 작긴 하지만, 올킵 사이즈에요, 올킵 사이즈. 자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큰일 났어 뭐뭐뭐뭐뭐 이정도 뭐 다섯 마리 이거 뭐 어떻게 해 우와 우와 이 또, 이 또, 이 또. 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릉 은성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웃음> 초대박 초대박 은성호 기록도 깼네 마리수 기록도 깨고 와올 기분 진짜 와 뭔가 맺혀있던게 확다 풀려버리네 그냥 피 물어오면 그렇게 피 받는데, 나. 얻어 걸린 게 어떻게 다섯 마리냐. 응. 쟤암만철없어도 그렇지. 서운한 소리라고 있어 저렇게. 빠박이, 갔는데 달봉이 형보다 못 잡으면 그건 더 최악으로 가있니. 야. 건말. 어른하고 비교하면 되겠니, 이거. 어? 어, 어른한테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지. 저 형이 또, 아유. 히트! 어우, 이, 이, 이혼타, 사장님. 선장님, 도났어, 오늘! 와. 오우. 키로 500? 로500 정도 되겠다. 3면이 다 폭, 아니, 2면이 폭파해요 아, 큰일 났어. 6마리째야. 오, 이, 이거, 킵 사이즈다. 와, 6마리째예요. 룩스야, 무, 무조건 턱배잡어 아, 어, 미치겠어, 진짜. <웃음> 이야, 씨, 진짜. 킬로는 되겠네. 와, 씨.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오늘? 이건 진짜 뭐, 뭐, 쉬었나? 자, 킬로 넘죠? 여섯 마리째야, 리들어세요 여섯 마리째. 와, 씨. 와, 돌문어보다 재밌어. <웃음> 잡으니까. <웃음> 미치겠다 크레이지 날뽕 <날봉. 웃음> 저희 독배 <독백> 진행하겠습니다 <웃음> 이따가 하는야 <전화, 웃음> 이거 암만 제일 지은게780그 이상 그 1.1, 1.3, 1.5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섯마리에요마리 피문호에요 피문호 저봐 네. 계속 잡으신다니까 삐 어? 끝! 여기서 마무리 하실 모양이에요 자, 아. 이번 날씨에 날시하느라 날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자자 7시간 하시네요 아, 7시간 자, 에서식사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식사로저 오늘 식사하시는 거 거기도 뷔페식으로 돼 있어요 어 아, 오늘은 효도를 좀한것 같습니다 100% 킵사이즈 와아 진짜 살벌해요 강릉 은성호 그 은성호와 함께 했고 선장님 스킬이 참 좋으시네요 적극 추천드리면서 오늘 실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봐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